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우 최연청. 배우 장희수입니다 저희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구호로 많이 기대해주세요. 나장희수다 <웃음> <웃음>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흥행의 주역은 나다. 나 장이수다. 나 때문에 성공했다. 아니요. 참았어요. 방금 아파 거짓인데. 진실 아니에요 이게? 아니에요. 방금 이렇게 참았어요 계속. 계속. 아니 왜 나를 안 느껴지지 하나도? 아씨 안 아플만 하네. 왜? 아니 여기 여기 이렇게 딱딱한데. 그 본인이 흥행의 주역이었다는 거죠? 아니지. 겉으로는 저한테 자꾸 고맙다고 했는데. 아니 머릿속 계속 최연통 생각하고 있었는데. 그래서 그런 거아 이거 좀 세게 가도 돼? 어 해. 아 진짜? 내가 한기참보다 낫다. 예스. Yes. <웃음> 당연하지. 한기참보다 낫다고 생각 안 하네. 잘 됐다. 어경성하는 걸로? 기찬이 팬도 확보했어 나의 가장 큰 강점은 연기, 외모, 가야금 외모? 외모? 자, 갑니다 뭐 이게 안 와요? 어떻게 안 아, 그래? <웃음> 어? 그래? <웃음> 어, 욕할 뻔했어 <웃음> 이거 안 아플 수 없는데 이거 네? <웃음> 시상식에서 신인상 받는 것 작품 흥행 아 우리 모두가 잘 돼야 었기 때문에 작품 흥행 떼! 떼! 불! <웃음> 어? 이번엔 안 아팠어? 아이 오빠 할때안 아팠던 게 방금 이거예요 그래서... 아 그래서 아파 <웃음>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내 덕이 크다. 네. 네. <웃음> 내 덕이 크다. 오. 맞아. 아. 연청이 덕이 컸거든요. 아 근데 진짜 이거 한번 다시 해야 돼요. 한번. 한번. 나는 술을 좋아한다. 싫다고 해 연습 연습. 나술안 좋아해. <웃음> 아! 아! 아! 아! <웃음> 오! 오! 오! 오! 오! 오는구나! 장난 아니니까난 술을 좋아하는구나 음. <웃음> 긴장돼지? 어. 긴장돼. <웃음>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흥행의 주역은 나다 아니요 연청이 거리지 이게 아 생각보다. 이거 잘못됐는데? 아, 아, 아니야 아 이거 어, 이거 넷플릭스의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많이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구호로, 많이, 많이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 아, 바보. <웃음> 다시. 다시. 다시. 다요